안녕하세요. 꿈해몽 TV입니다. 오늘은 열쇠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쇠 관련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으로 만든 열쇠에 대한 꿈. 금으로 만든 열쇠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아주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거나 성취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당신의 부와 영향력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꿈은 당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꿈은 종종 자원봉사를 한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녹이 쓴 열쇠에 대한 꿈 녹으로 뒤덮인 열쇠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보통 당신이 무시한 재능과 능력을 상징하며 충분히 감사하지 않거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열쇠가 달린 열쇠고리에 대한 꿈두 개의 열쇠가 달려있는 열쇠고리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여는 열쇠를 찾지 못하는 꿈 문을 열 열쇠를 찾거나 찾지 못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일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과 도전 또는 문제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현재의 몇 가지 문제에 빠져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서진 열쇠에 대한 꿈 부서진 열쇠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일반적으로 실패와 상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쇠고리를 사는 꿈 열쇠고리를 사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열쇠 고리에 달린 열쇠의 개수를 아는 꿈 열쇠 고리에 달린 수많은 열쇠의 개수를 정확히 아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정을 처리하는 측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곧 당신의 노력의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는 꿈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일반적으로 나쁜 소식을 듣거나 나쁜 일을 겪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쇠 구멍이 맞지 않는 꿈 열쇠 구멍에 열쇠가 들어가지 않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기계적인 오작동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열쇠 꿈 열쇠를 보거나 열쇠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일부 프로젝트 또는 삶의 일부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동안 작업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노력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끝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열쇠 소리에 대한 꿈 열쇠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등 열쇠에 대한 소리를 듣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대개 좋은 징조일수 있습니다. 이 꿈은 동종 당신이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내리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어떤 상황에서 취해야 할 다음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열쇠가 하나뿐인 열쇠고리에 대한 꿈 하나의 열쇠가 달린 열쇠고리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일반적으로 나쁜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실패할 운명에 어떤 프로젝트나 계획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에서 열쇠는 일어나지 않을 결과에 대한 당신의 집착을 상징하기도 니다 때때로 이 꿈은 인생에서 기회를 잡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열쇠로 가득 찬 열쇠고리에 대한 꿈 열쇠고러미의 열쇠고리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종종 어떤 상황에서의 당신의 힘이나 권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높은 지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꿈은 당신의 적응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하고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열쇠고러미에 대한 꿈은 어떤 경우에는 이 꿈은 곧갈수 있는 여정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지인을 만나거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넘겨주는 꿈 집을 파는 등 다른 사람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다가오는 결혼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준 사람이 결혼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꿈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리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현실에서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든 노인에 대한 꿈 열쇠를 들고 있는 노인을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지역사회나 이웃에게 닥친 어려움, 특히 대격변 규모의 재난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역은 폭풍이나 가뭄과 같은 악천 후또는 범죄 및 폭력 증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쇠를 받는 꿈 누군가에게서 열쇠를 받는 꿈을 꾸었다면 특히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 꿈은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일반적으로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꿈은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미리 잘 풀릴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꿈은 전반적으로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꿈은 가족을 확장하고 곧 아이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여는 꿈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여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노력의 성공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부원가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헌신하려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려 자물쇠를 부수는 꿈 자물쇠의 열쇠를 잃어버려 자물쇠를 열기 위해 이것을 부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무언가의 손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는 꿈 열쇠 분실에 대한 꿈 열쇠를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의무에 압도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혼란스럽고 건망증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열쇠를 분실하는 꿈은 기회를 놓치고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불쾌한 사건, 좌절감, 당황스러운 상황 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열쇠를 자세히 보는 꿈. 열쇠를 자세히 보고 싶어 했거나 실제로 자세히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곧 경험할 수 있는 행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당신은 유리한 제안을 받거나. 사회에서 부와 명성을 높일 수 있는 행운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꿈은 종종 개인적인 발전과 경력 발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쇠를 자세히 보는 꿈은 또한 당신의 삶의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일련의 운이 좋은 상황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열쇠를 주는 꿈 누군가에게 열쇠를 주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누군가에게 사적인 일을 털어놓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어떤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책임을 넘기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이 꿈은 삶의 새로운 단계와 삶의 완전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결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열쇠를 찾는 꿈 열쇠를 찾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종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거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꿈은 당신이 알지 못했던 성격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내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성격에 대해 뭔가를 발견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미래의 큰 성공과 성취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쇠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